사람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저는 그 질문을 이 마음공부 시작하면서 공부하고도 한 5,6년 7,8년간 계속 했던 질문인 것 같아 어린 시절부터 너무 훌륭한 사람 되고 싶었거든 제가 한글을 일찍 떼었어요 그래서 세살 때부터 글을 읽으니까 두살인가세살 때부터 아버지가 책을 이렇게 많이 사다줘서 어릴 때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는데 처음엔 그림책보다 탁 지금 대로 읽다가 저희 집이 돈이 없으니까 신문을 그렇게 또읽어대요 <웃음> 아버지가 이렇게 글 읽을 때 신문을 이렇게 바닥에 펴놓고 있잖아. 어머 이렇게 엎드려갖고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한 4살쯤. 신문은 그렇게 읽단 한자가 나오면 미치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한자를 갖다가 아빠한테 한글로 써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또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글자를 읽는 걸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섯, 여섯 살쯤 되니까 위인전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는 제일 많이 책 읽고 온게 위인전 읽고 많이 울었던 것같아 어린 시절에. 뭐 커서 로맨스나 뭐 어떤 걸 읽어도 그런 감동이 없었던 것 어린 시절이 되게 되게 순수하니까. 잠재의식이 때가 안 묻고 팔랑팔랑한 발량 아기 시절에 그걸 읽으면서 엄청 감동하고 정말 엄청 훌륭한 사람 돼서 나도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도 이렇게 돼야지 이런 마음을 되게 가져던것 같아요. 근데 잘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공부 잘하면 된다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어 우리 때는 이런 도배나 이런 것도 도배사가 있지 않았어. 우리가 하거든 집에서.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도와서 도배도 하고 일도 엄마 아빠 도와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일도 하고 하면서 거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훌륭한 사람이야. 맞죠? 훌륭한 사람의 일환이었던 건 맞아. 그리고 자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된는 데서 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게 훌륭한 사람 되는 길 맞나? 회의를 가졌던 적이 되게 많아요. 오늘 날 친구가 나하고 얘기를 안해 나랑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짝꿍인데 걔랑 나랑 전교 1등을 다퉈요 내가 1등 하지 않으면 걔가 1등 해 항상 이런 사이였거든 근데 어느 날 내가 1등을 했는데 얘가 나하고 말을 안 하는 거야 너왜 얘기해도 계속 고를부리고 말을 안해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속이 터지잖아요 그래갖고 청소할 때그밀대 걸레로 가져다가 그 밀대 걸레로 걔발 밑을 막닦고서 일부러 짐술 부리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너왜 말해? 말라네막 이렇게 하면서 말라네 그러면서 이거로 두드려 패기 전에 말해 막 이랬더니 걔가 너는 전교 1등 하니까 좋겠다 이러고 가버렸어 <웃음> 그때 알았어요 자기가 져서 나랑 얘기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맡길래 그랬어 알았어 내가 전교 1등 안 하면 되지? 네가 해나안 해도 돼 그 다음번에 전교석자한 20등 떨어졌나? 진짜 오, 되게 열등이를 느꼈죠. 빡 떨어졌어. 근데 걔는 여전히 고를 부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친구 사이가 되게 멀어져서 걔랑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져주면서 얘랑 친구로 계속하려고 할때 이게 친구가 맞을까? 친구가 1등하면 기뻐해주는 게 친구인데 친구하려고 져줘야 되고 어 이기지도 못하고 경쟁도 못하고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여전히 지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등수 떨어진 걸 아니까 또 지가 괜히 미안한게 나랑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길래 나도 얘기 안 하고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냉소적이 됐지 내가. 이 세상에 진실한 친구가 있어?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살면 훌륭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기면? 이겨갖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갔어. 그럼 훌륭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때도 이미 정치인들이 썩은 부정부패로 썩어있어서 아버지가 그런 말 잘, 잘했어. 잘 뒤로 뇌물 먹었겠지. 그러면 내가 그게 올라오는 거야, 마음이. 아니,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지도자인데 뇌물을 먹어? 있는 돈도 팔아서 줘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고 그때부터 아, 훌륭한 사람이란 뺏어서라도 돈 많이 벌으면 되는구나. 남 위에서 지배하고 자기는 다 뺏고 아랫사람들한테 넌 잘해!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 나한테. 싸우지 말래. 그리고 자기들은 맨날 싸워. 하루가 멀다 하고. 효도해야 된대. 근데 할머니를 안 모시겠대. 서로. 그래서 우리 막내가 그랬잖아. 엄마 보고. 엄마도 나중에 양로원갔다 준다고. <웃음> 할머니 안 모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 속에서 오염되는 거죠,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어른들을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부조리한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결정타는 뭐냐면, 사회 나갔는데, 제가 처음 근무했던 곳이 그 병원이었어, 종합병. 거기서 그 이사장이,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로 땅값 올랐거든. 그거 땅값 투기한다고. 궁, 그, 그 당시에 월급만 뭐한 6, 7천이 네그 당시에 몇십년 전에 6, 7천이면 얼마나 큰데 그 돈으로 땅 사서 아파트 사서 팔면 아파트 지어서 팔면 떼부자가 되니까 그 병원 이사장이란 사람이 의사 출신인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임금이 다 6개월, 7개월 재불이 됐어. 난 처음에 이사장님이 어려운가 보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땅투기해서 신문에 맨날 이만하게 얼굴이 나온 거야. 이사장 땅 투기, 의혹뭐 어, 하고 직원들은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온 그 애기들이 세상에 고사리 손으로 일을 하는데 그 월급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걔들이 어 약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꺼주고 한계가 있지 나도 가, 가난한 가집 딸이고 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막이 사회에 대한 절망과 음, 다 죽여버리고 싶어서 사회를 다 폭파하고 싶은 그 분노 왜 이렇게 될까? 왜 지가 꼭 그렇게 부자돼서 아파트 팔아서 지금도 부자라는데 왜 그렇게 해서 이 아기들을 자기 밑에 와서 일하는 아기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보면 좋을 텐데 왜저 지랄할까? 그래서 한번 엘리베이터 탔는데 나를 쿡 찌르면서 우리 직원이 이사장 이러더라고. 이사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 우리 이사장이 그렇게 돈 떼어먹고 그렇게 땅투기한다매막 그러면서 내가 막 그소리를왜 거기 사람들이 다 난리난 거야. 그래서 야 이사장 얼굴 봤으면 좋겠 되게 폭뻔하다 내가 일부러 막막 막 하니까 다 미치는 거. 그아내가 얼마나 막 엘리베이터 아니 그 다음 측에서 바로 내리더라고. <웃음> 말을 못하고. 뭐, 그때는 뭐 이판사 반잘르려면잘러난 전문직이었으니까. 약사였으니까. 잘르면 내가 개구신을 해서 한번 너를 개망신 주고 그만두려면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그 당시에 약도 안 주고 중환자실 약만 주고 붙잡고선 난동 피우고 급여받아서 주고 그게 일시적이지. 내가 고칠 수가 없잖아. 그 이사장의 버릇을 어떻게 고쳐. 어, 나만 나쁜 연을 하면서 거기서 계속 대모하면서 어, 약자들 위에서 싸운다고.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아무도 못 바꿔. 바꿉니까? 민노총, 한노총이 버릇이 바뀌었냐고. 살살 뒤에서 계속하는 걸 구조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가지든 그걸 쓰는 사람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야 구조도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악용하잖아 살살 자기한테 맞게 방탄하잖아 그리고 권력자들은 법을 이용해서 방탄해서 다 빠져나가고 어, 머리가 나쁜 순진한 국민들 중에는 그 법을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못 빠져나가니까 다 감옥에 가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야 전세계 현실이야 응? 내로남부라는 의식이 변해야 돼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국민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배우고 부모들도 전부 진짜 훌륭한 인간이 되는 인성교육을 받아서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어떤 의식을 올바르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올바르 쓰는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자식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훌륭한 사람이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때 알았어 어, 돈 많으니까 돈 많은 화가 한 명이 거기서 죽었거든 그 병원에서 자식들이 링계병 깨고 싸워 아버지 죽어 가는데 왜? 유산상속 때문에 그때 알았어요 아 돈을 많이 남기고 죽으면 어 자식이 저렇게 개돼지가 돼서 짐승같은 자식을 남기고 죽는구나 자식만 한심한 게 아니라 그 자식새끼를 끼운 그 사람도. 화고로는 인정받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하구나.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 나는 일찌감치 돈은 일찍 졸업했어요. 돈에 대한 탐욕은. 그거 보면서 인간이 돈을 가져도 저렇게 수치스럽고 추악할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도 멋지지 않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돈이 없으면 그럼 훌륭해? 그것도 아니야. 돈의 유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게그 사람의 훌륭함을 결정짓지 않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훌륭한가. 그 답을 얻었죠. 영채님 오고 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역할을 알고 하는 아이, 아기. 이아 내가 대통령을 하다가도 한순간에 떨어져서 저기 어디 탄광이나 이런 데 끌려갔어. 그러면 거기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낼 때 그런 품위를 잃지 않고 왕의 품위를 잃지 않고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아프고 열등감, 구욕감 올라오고 죽고 싶고 하지만 그 마음 딱 보면서 자기 일을 하고 그렇게 아픈 환경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남을 도와주고. 의식을 항상 자기와 남의 아픔을 동시에 느끼면서 내가 위에 있다고 잘난 척하고 나돈 많다고 나 행복하다고 남의 아픔 무시하면서 잘난 척하지 않고 나만 행복하다고 희희낙락하지 않고 아픈 곳으로 떨어져도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비관하고 비굴하게 굴고 열등이로 쩔쩔 남의 눈치 보지 않으며 응? 그렇다고 그 아픔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했느냐고 나 억울하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온내 아픔을 묵묵히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변명하지 않는 인가 나 억울하다 나 잘했는데 왜이 자리까지 왔냐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많어 길가다 똥 밟으면 얼마나 억울해 그 더, 더러운 똥을 밟았는데 어? 난 예전에 새운동화 운동회 때 엄마가 사줘서 신었는데 누가 길게 똥 싸놔서 그거 밟아서 새운동화그똥 어? 묻었는데 얼마나 억울해 그런 일이 그냥 당하는 거야 그치?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그걸 다 우리를 가리키는 거지 그런 일을 당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야 아 억울한 일은 이게 누구 탓도 아니구나 똥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똥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어, 똥 싸나이는 급해서 그랬을 텐데 할수 없구나 길 가다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누구 탓이냐 따지지 말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였거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 태도를 견지하고 살때 그게 훌륭한 사람이고 멋진 인간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나와 남의 아픔이 똑같다고 느낄 때내 돈이나 남의 돈이나 소중해. 오늘 위대한 이슈 촬영할 때 한동훈 장관이 판공비를 되게 아꼈었나 봐. 근데 그 당연한 거야. 국민의 혈세예요. 정치인들이 난 제일 죽이고 싶을 때가 그럴 때야.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한테 돈을 내는 수행비 내는 수행자들 중에는 부자인 분도 있지만 공장가서 여러분 중에는 공장 가서 일하고 살아본 아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서 곱게 커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렇게 사는 아가들도 있거든. 그 아픔을 느껴봤나?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게 생계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공부도 많이 못하고 서럽고 아프고 그 마음으로 일하는 거거든. 그 엄청난 피 땀이지 그걸 가져왔는데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 나는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컸다고 해서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더군다나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건 몰라. 사업하고 기업을 해서. 이미 정치인이 되고 국민의 어떤 음, 수호자가 되는 그런 공직에 나간다는 건 이미 국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겠다는 거야. 아픔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이잖아. 그러면 그 세금이 그런 아주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노동자들도 그피 땀어린 그 돈이 있고 그 아기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거 자기들이 볼 텐데 어떻게 그걸 함부로 쓰나 그것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공무원 보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밥을 여덟 끼를 처먹었대 이건 먹은 게 아니야 처먹은 거야 처먹은 거 양심에 부끄럽지 않나? 응? 식당이 두 시간 거리인데 2분에 걸쳐서 카드가 똑같은 게두 개가 끊기고 그런 짓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밥을 처먹고 싶냐고 웬만하면 그냥 자기 돈으로 싼돈 먹는 게 바, 마음이 편하지 않아? 아, 난 진짜 그의식은알 수가 없어 그 도둑놈 파리 때, 모기 때 뜯어 먹어야 좋은 그 의식 남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공직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 얘기하면서 간만에 인격적인 어, 공무원이구나. 그리고 그런 공무원이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차관도 장관이 아껴 쓰는데 차관이 함부로 쓰겠냐고 차관도 역대 제일 조금 썼대. 몸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훌륭한 사람이야. 몸으로 가르칠 때. 도인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몸으로 가르치길 원해. 내가 어제 XX 혼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일을 할때 얼굴이 안색이 항상 어떤 일이라도 똑같아야 돼. 여러분이 청소를 하든 여러분이 강의하는 건 고상한 일이고 화장실 청소는 더러운 일인가? 벌써 그런 분별심이 있어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코를 막고 입을 내밀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의식이 아니에요. 배울 점이 없는 거야. 분별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야. 여러분이 어떤 음, 고난과 어떤 아픔과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하기 좋은 일을 항상 똑같아야 돼, 모습이. 너무 거부하지도 않고 너무 좋다고 날뛰지도 않고 늘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일해야 돼. 왜? 어떤 일이든 성스러우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실, 청소가 더 성스러울 수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거지. 강의 한번안 들어도 괜찮지만 똥을 한번안 싸거나 소변을 보지 않으면, 볼일을 보지 않으면 짐승처럼 밖에다 봐야 되고 거룩한 일이 어떤 게 거룩한 일이야 분별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 어떤 일이든 세상이 주는 일은 너무 소중한 거야 밥 먹고 상 하나 닦는 것도 소중한 거야 이 강의를 언제 했느냐 예전부터 해왔어 예전부터 근데 어제 XX 그렇게 입을 내밀고골 부리면서 미움질을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내가 하는 일을 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자 마음이 한여 마음이 올라왔어 엄마는 그럼 한여인가? 그면 러 우리의 한여는 이 되는 거야? 그렇게 남을 수치지고 모욕하는 거야. 어떤 일할때 그리고 수치 떠는 거야. 자기의 인격을 바닥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야. 분별하면서 하는 거. 자기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자만하면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의 일이라고 해서 국민의 일보다 더 위대해? 저기 청소 노동자보다 위대한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 공부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 거야. 똑같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서경지구 청년회에서 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때 열등이 많이 올라고 했지 그 OO의 의식이 그런 의식인 거야 그 아이는 몸으로 그냥 배우는 거야 나 따라다니면서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적이 있어. 아니 어떻게 해라님은 사람이 몇명안 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많이 올 때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한두 명은 무시해도 되나? 생각해봐. 수백만 명은 대단하고 한두 명은 하찮어? 그게 이상한 의식인 거야. 분별심인 거야. 한두 명도 나한테 와줬어. 나한테 와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강의 들으려고 앉아 있으면. 나한테는 엄청 소중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인생에 이한명이 의식이 변해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아주 큰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한두 명이랑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 분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의식을 그냥 배운 거야 얘는 아기 같으니까 헤운마 아가를 진짜 좋아하는 거야 헤운마를 진짜 좋아하는 아가들은 그냥 존경하고 그냥 날 따라다니면서 해라님 해라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대로 해요. 내가 하는 그대로 배우는 거야.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하니까 그 아기도 자기가 떨어진 일이 분별하면서 어우 겨우 이게 뭐 응? 대그 붙이고 이렇게 분류 작업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 되게 소중한 일이야. 어떤 일이든 의미를 부여해봐. 여러분이 화장실 청소할 때. 세상에 가장 수치스러운 걸 면하게 하는 게 인간이 화장실이 있는 거잖아. 짐승하고 다른 게. 어떤 한 인간을 수치로부터 구해주는 거야. 아무데서나 똥을 좀면 싸지 않게 하고 화장실에서 기분 좋게 해줘.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거기 오는 사람들을. 향기 나게 화장실을 관리하면 되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세상에서 제일 어떤 대통령보다 소중해.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것보다 화장실 볼일 보는 게더 중요한 거야. 인간한테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더 소중한데 자기 일의 가치는 자기가 정하는 거야. 소중하다고 음. 여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태그하고 분류하는 작업도 미리 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아기들한테 다 얘기해주고 분류하게 해주고. 그게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의식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다 따르고 청년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우고 어. 성경집부 리더 어른들도 음 기도 나한테 와서 존경한다고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분별 없는 의식은 그 사람이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되게 되게 존경심이 오게 하고 되게 멋지고 아름답고 그런 의식으로 할때 모든 걸다 소중하게 여기고 분별이 없고 평등하고 남의 아픔을 알아주는 의식으로 가장 훌륭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인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언제 제자들한테 출세해라 어? 국회의원 되라 대통령 되라 돈 많이 벌어라 고위직 올라가라 면허 따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거 별로 안 좋아해 골프 치러 저기 제주도에 고위공직자들 골프를 쳐야 된다고 갔어 그리고 여기 많고 뭐 빠져 그러면 나는 그하기 미워해 고위공직자일수록 자기 마음을 보고 평등한 의식으로 국민을 대하려고 하고 불일에 맞서서 자기 조리는낼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보이려고 자기보다 윗사람이랑 제주도 골프 치러 간 인간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으로 보여? 좋아 보이지 않죠? 더군다나 왜꼭 골프 쳐야 공직을 잘 임하는데? 그 더러운 마음을 봐야 돼요. 골프 치다가도 올바른 공직자는 공직에 있는 동안은 위화감 느끼는 국민을 생각해서 골프를 안 친다. 그들이 아프면서 이래야 훌륭하고 존경받는 공직자인데. 뭔가 잘 모르는 거지. 우리 아기들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거지. 마음 공부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입으로 가르치고 머리에 머리를 떼글떼글 굴러서 깨달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열등감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그걸 실천하는 거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때 여러분이 공부된 거야. 가끔은 보여줘. 여러분이 참 존경스러운 모습을. 근데 날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내 제자지만 존경스럽다. 저렇게 반듯할 수가 있나. 이럴 때 세상 사람 눈은 다 똑같은 거야. 내가 존경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생활해서 존경 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가까이서 홀에 두고 봐야 안다는 게내 지론이에요. 왜? 얼핏 보면 다 착한 사람이야 가식을 잘쓸수록 좋은 사람처럼 보여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 하지만 같이 있어서 생활하면 그 사람의 행태가 다 드러나 우리가 국회의원을 오래오래 두고 봤더니 그들의 짐승 같은 행태가 다 드러나잖아 그 짐승 같은 행태를 보고 방탄해주는 국민은 뭐냐? 똑같은 짐승이 있는 거야. 뇌물 먹고도 괜찮다. 방탄하는 국회 보고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도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똑같이 뇌물을 먹을 짐승이 있는 거야. 국민의 세금을 아무렇지 않게 떼어먹고 남의 돈을 내 돈처럼 내 돈은 내 돈이고 이런 도둑놈이 똑같이 있으니까 도둑놈의 정당을 좋아하는 거야. 국민이. 같은이니까 유유상종이에요. 같은 인간이 들어있어. 같은 짐승이. 그래야 좋아하는 거야. 국민이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개돼지 같은 국회의원 뽑아서 그들을 또 지지한다고 물고 빨고 할 거예요. 다 깨어나야 돼. 위정자나 위정자를 깨우기 위해서 위대한 이슈에 소리 내고 있고 또 다른 여덟 여덟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리 내고 있고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키우고 있고. 음.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저도 완벽하게 공부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수치스럼 수치를 떨어서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해서 여러분을 잘못 가르칠까봐 항상 그거 조심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되게 노력했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서까지 내가 할 일은 정확하게 하려고 했어. 정말 초인적인 의지어 인간해라가 할수 있는 극한까지 내가 참고 일하고 절대로 내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할 일을 안하고 미루지 않고 내가 할 최선을 다하려고 내가 노력해왔어요. 부족한 건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여기 스텝으로서 영체만 스텝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꾸자고 지금 이렇게 위대한 이슈도 하고 채널을 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올바르게 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내 의식을 그렇게 쓰고 있나. 내가 미움을 써야 할때 두렵다고 못 쓰면 내가 겁쟁이인 거지. 써서 저 사람을 죽여줘야 되는데 사랑받으려 그걸 못해주면 올바른 소리 못해줄 때도 그 열등이 찌질이 봐야 돼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나를 꺾고 죽여주고 낮은 자리에서 남을 받들어줘야 될때 굴욕적이라고 그걸 못하고 계속 잘난 척하고 무시하려고 할때 갑질할 때 그게 또 수치스러운 모습이야. 훌륭하지 않아. 그 모습들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어때요. 정치인들도 그런 모습 보일 때 어때요. 권력이 지켜줍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믿고 잘난 척하고 갑질하고 그 모습이 수치 떠는 행태 때문에 결국 그게 도화선이 된거 아니야. 탄핵에. 안전하지 않아. 누구든지 다 본성 신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훌륭한 사람과 짐승 같은 인간과. 국회의원들도 다 보이잖아. 누가 짐승 같고 누가 훌륭한지. 여러분의 일이나 그런 거 통해서 직 직업이나 돈을 통해서 여러분이 훌륭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 아니라는 아니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 자세 의식이 드러나서 여러분이 훌륭하게 보이면 나는 진짜 청소하는 아기도 그 모습이 훌륭하면 난 존경해요 지난번에 식당에 갔는데 고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분이 있어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 차를 이렇게 주차요원이에요 근데 너무나 진심으로 인사하는 게 느껴졌어. 환영해주고. 보통은 주, 차요원들은다 비슷해요. 귀찮아. 아 빨리 세워. 아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지랄로 살까? 주차요원이나 하고. 아우, 등신같이 살까? 니들은 좋겠다. 비싼 거 먹으러 와서. 이런 눈빛이야. 그래서, 아기 사세요. 막 이렇게.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고. 그 사람도 저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 저러니까 저거밖에 못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윗사람을 그러니까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하거든. 근데 그분은 문을 막 열어주면서 어, 아유 일찍 식사하러 오셨네요 하고 막 인사해주는데 환하게 웃어주면서 그때 11시 반쯤 됐나? 그러면서 어, 그 아주 자세하게 봐주는 거야. 이렇게 세워주고 전 진심으로 그러면서 차키 주고 가세요. 제가 놀때 이렇게 좋은 차는 긁힐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 안내해주고 아니 근데 그렇게 웃는 모습이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모습이 너무 애기 같고 이쁜 거야. 그래서 어우 저기 아저씨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이가 더 하얘 보여. 제가 365일 여기서 모자를 쓸수 없어서 귀찮아서 이렇게 됐어요 하고 나하고 막 농담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 보여. 이뻐 보이고 진짜 존경스럽고. 저런 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주차도 하고 우리가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왔는데, 어 같이 떠들고 밥 먹으니 한 시간은 먹은 것 같아. 아니 아저씨 식사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 우리는 손님 없을 때 이따 오해합니다 그러길래 너무 고마워서 제가 어, 커피 드세요 하고 이렇게 돈을 드렸어. 팁을 드렸더니 받는 것도 너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아이 뭘 이런 걸요 이러질 않고. 어 되게 애기처럼. 사실은 그 돈만 원이 그분한테 뭐 엄청 가게에 도움이 되겠어, 그치? 오히려 열등감 올라서 어떤 분은 막 그거 거부하는 분도 있을 거야. 그게 무슨 엄청난 마음이잖아. 그냥 당신을 되게 되게 좋아하고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마음의 응원이지. 커피 한잔 사주고 싶은. 근데 그거 진짜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아유, 제가 이렇게 주차요원 10년을 해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자기 짝꿍이랑 같이 주차연이두 분이었는데 커피 마시겠다고 이러는데 너무 행복하게 사람이 마음이 오고 갈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그런 분은 또줄 줄도 알 거야.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려는 그 모습이 분별하지 않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래 언젠가는 이분이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하게 살고 어 삶에서 아픔이나 고난을 안 겪고 언젠간더 나은 삶이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를 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어른이 그러잖아 아이가 예쁜 짓하고 청소하고 인사 바르게 하면 아우 그놈 참 훌륭한 사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죠 몇점 맞았어? 1등 했어? 어느 회사 들어갔어? 뭔가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저기 지금 정치권에 다 포진해 계셔 그걸 보고 어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오고 잘 이겨서 뺏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서 앉혀는데왜 저런 짓을 하지 의식이 개판인거죠 개돼지 짐승 의식으로 학교 때부터 배웠거든 뺏어야 좋은거다 남을 이겨먹어라 친구고 뭐고 없다 악착같이 짓밟아라 너만 살면 된다 그래서 부모도 짓밟고 자식도 응? 귀찮으니까 그냥 버려갖고 굶어죽게 만들고 요딴 의식을 배운 거야. 어? 그런 사람이 윗사람이라고 앉아있으니까 존경스럽지도 않고 날마다 반항하지. 세금도 다 떼어먹고 지 돈으로 알지. 응?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거 거죠. 여러분 바뀌어야 돼. 정치개혁, 교육개혁해야 돼요. 위대한 이슈를 통해 정치개혁하면서 동시에 교육개혁할 거예요. 이런 교육체계는 싸그리 없어져야 돼. 이미 AI가 있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데 머리에 지식과 정보를 든 그런 인간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인간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분별심을 넘어서서 어느 자리에서나 감사함을 알고 아름답고 멋지고 당당하게 자기 마음을 쓰면서 일할 수 있는 있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 매표서줄 세우는 직원도 저기 고위, 고위급 고위 간부가 왔다 할지라도 딱 줄세우게 하는 그렇게 당당한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야. 마음공부를 통해 올바른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약자를 인정하고 그래서 올바른 강자 마음을 쓰는 의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런 개돼지 교육을 하면서 개돼지 약자 쓰는 인간이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국민들이 욕하고 덤비고 자라나는 후손에게 부끄러운 민족이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고 여러분부터 바꿔야 돼. 여러분의 의식을 늘 봐야 돼.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하라는 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위대한 유시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응? 지금 정치인들이 올바른 소리를 못 내잖아요. 날마다 자기 방탄하고 그리고 그구 국자 유튜버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만 맨날 박수쳐 잘했다고 거기 붙어서 뭐 권력 좀 나눠 먹습니까? 시민단체들 전부 다 편들어주고 지지성명 내는 사람들 다 까봐! 정부 보조금 얼마나 받길래 응? 지난 정부한테 받고 이번 정부한테 받고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그런 파리 때 모기 때 같은 근성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다 협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급진정 개혁파라고 있어요깨달은파는 원래 급진정 개혁파야. 잘못된 거는 그냥 엎어버리지. 그걸 순하게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 위대한 이슈를 지금 하고 여러분 구국의 자막단도 운영한 여러분의 마음을 봐. 진짜 나라 살리는 마음으로 나라의 일조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저 대통령실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 갖고 하고 있는지. 내 마음 자세가. 나를 수치주면서 별 볼일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아야 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아무리 응, 당신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해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기 전에 안 믿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인정 못하게 하는 그 가해자. 그 약자의 수치. 그좀그 아픔 좀더 느끼세요. 그 약자의 아픔. 자기가 자기를 약자라고 해. 자기가 자기를 열등이라고 해. 그열등이 아픔. 그게 다 가해자야. 못난 아픔. 그게 자기면서 누구한테 입을 내밀고 남들이 날 무시한다 아무도 무시한 적 없는데 일하면서 이 내가 이런 일하는 열등한 인간이라고 자기를 무시해 그럼 그런 일 안하고 고급 일을 시키면 어떨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급이라고 하는 일 그래도 여전히 나 같은 게 이런 일할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항상 자기를 갖다가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수치스럽게 느껴져 어떤 일을 시켜도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는 친구하지 마세요. 친구도 수치스러워. 그 사람과 옆에 있으면 수치당하게 돼 있어. 나랑 나 같은 수치스러운 인간이랑 친구하니까 너도 수치스러운 인간. 해서 무시해요. 꼭 가까워지면 무시하는 인간이 있어. 친해지면 질수로. 왜? 자기를 무시하는 인간이 꼭 그래. 멀리 지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분명히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여성성의 수치가 커. 자기랑 가까워게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되게 모셨다고 하지만 그 엄청 우러러보는 존경심 그 마음도 있지만 엄청 나같이 찌질한 여자를 가까이 하니까 너는 엄청 수치스러운 여자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어요. 그 수치 때문에 온 국민이 불쾌감을 느끼고 어떻게 저런 여자를 가까이 하냐. 그 마음으로 터에게 도화선이 된 거잖아. 자기 마음 보세요. 그 수치의 가해자 그 열등이를 그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도 다 수치주고 있는 걸좀 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소중하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청소하면서도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게 멋있는 의식이야. 그런 사람이 큰 일도 할수 있는 거야.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큰 일도 별거 아니야. 대충해요. 응? X가 예전에 쇼츠 만데때몸 만들 대충 만들어서 개발 세가 갖고 와서 나한테 많이 혼났잖아. 그 의식으로 또 주방에서 일하는 거야. 청소시켜도 그렇게 할 거고 항상 그런 식이야. 일이 자기한테 오는 일은 자기 존재거든. 자기를 무시하고 수치주니까. 일도 수치주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가. 나한테 온 모든 인연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 나를 소중하게 안 하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가장 많이 달라지고 저를 존경하게 되고 저의 가장 좋은 점을 꼽는다면 예전에는 저와 인연이 된 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어떤 것도 함부로 여겼어. 쉽게 버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 나한테 온다고 생각해. 나한테 오는 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이렇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작은 일도 큰 일도 없이 분별하지 않고 그런 점이 가장 내 스스로 많이 바뀌고 나를 존경할 수 있게 된 점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해. 그렇지 않을 때 무섭게 화가 나는 거야. 고쳐주려고. 스승이 올라오는 거지. 가해자 스승이. 무서운 가해자 스승이 올라서 여러분을 질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고를 죽이는 거야. 어제도 그래서 천도제할 때 박백윤씨 천도제할 때그 가해자 스승이 친 거야. 후손을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견성현 여러분도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지 그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임을 뚜렷이 마음으로 인식하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